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고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찾는게 더 힘든 국민 레이싱 게임인 카트라이더 마리오 카트 표절이 있라는 논란이 있는 게임이지만 어쨌거나 무려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는 전통적인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카트라이더는 노후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시대에 뒤처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걸 넥슨 측에서도 의식하고 있었는지 돌연 지난 2016년 지스타에서 리마스터에 대한 정보를 공개 2019년 11월 15일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카트라이더의 출범을 알렸는데요 겉으로 보기 완벽하게 시대에 맞춰서 지난 그래픽으로 세 단장을 마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이 게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카트라이더 자체 게임은 무려 16년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게임으로 아무래도 오래된 게임이고 게임을 기반부터 뜯어고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노후는 어쩔 수 없는 수준이었고 어느 정도 후속작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냥 게임에 덮으면 안되냐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10년이 넘는 기술들이나 코드들이 기반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았고 사실상 이렇게 오래된 게임은 후속작을 출시하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뭐 어쨌거나 2016년을 공개로 3년의 개발 끝에 모습을 드러낸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일단 최신 게임 엔진이라고 할수 있는 얼리언 엔진4를 사용하여 제작한 게임인 만큼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기본적인 기술이지만 한국 게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이나믹 라이팅의 사용으로 인해서 좀더 역동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은 여러 방면으로 게임의 깊이를 더해줬다고 할수 있죠 평 카트라이더를 보면 오래된 게임 이다보니 텍스터들이 뭉개진 느낌들이 강했지만 드리프트에선 확실하게 깔끔하고 신세대 맞는 그래픽을 선보여줬습니다 물리엔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본편의 느낌을 살리고자 하였으며 실제 플레이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본편과 큰 이질감을 느끼기 힘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배경음 같은 경우는 향수를 불러오는 음악들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편이지만 환경음과 효과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따로 놀고 이질적인 부분이라 많은 사람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게임의 커스터마이징 같은 경우도 카트의 바디 하나에 휠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바디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각종 재질과 색도 선택할 수 있으며 드리프트에서 조금 맥이 빠진 느낌을 준다며 사람들이 아쉬움을 토로했던 부스터 같은 경우도 본인의 입맛에 맞게 커스텀이 가능하여 커스터마이징 부분에서는 전작과는 다르게 대폭 개선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클로즈 베타 기준 이런 부품들이 카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번 작품에서는 글로벌 진출을 노리고 있는 만큼 순수한 커스터마이징의 형태를 띠고 있어 많은 유저들이 호평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 부분 저부분을 떠나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온라인 게임 최초로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국내 게임에서 콘솔로 이식한 게임인 검은사막을 제외하면 국내 게임의 콘솔 진출에 한해서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게다가 검은사막은 pc로 제작한 이후 별도의 콘솔 버전 출시를 위해 새롭게 포팅을 진행했고 크로스플레이가 아닌 별도의 플랫폼으로 서비스 가 진행되고 있는걸 생각해보면 이런 대형 게임사에서 제작 기획 단계부터 콘솔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했다는건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콘솔 시장은 이미 사장된지 오래고 콘솔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 거의 없다시피 하다보니 인터뷰에 따르면 개발 초창기 개발팀에서 콘솔 개발 전력이 있던 팀원이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콘솔 기반의 게임 제작과 크로스플레이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콘솔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만큼 이번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국내 국한된 게임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글로벌 시장까지 노린 작품이라는 데에는 참 뜻깊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우물한 개구리 생활을 슬슬 벗어나려고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공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유야무야 종식된 이야기지만 해외에서는 캐주얼 레이싱 게임이라고 한다면 마리오 카트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표절 논란을 피해갈 수 없어 국제적으로 흑역사거리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파다하였죠 역시 최초로 플레이를 공개했던 엑스박스 행사인 X019에서는 온라인 공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마리오카트 복제품이다 라는 반응이 있었지만 아이템전이 메인인 마리오카트와는 다르게 레이싱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콘솔패드로도 플레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는지 실제 시연장 에서도 사람들이 붐볐다고 합니다 또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플레이를 공개한 영상코멘트에서는 오래전부터 카트라이더를 즐겼었던 사람들이 이 게임은 마리오카트와는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이고 여타 의견들도 마리오카트와는 다르게 색다른 느낌이라는 코멘트를 남기는 등 해외에서도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게임이 글로벌 진출이고 북미사람들이 과금유도나 페이 투 윈의 방식의 과금에 상당히 민감 안감한걸 고려해서인지 이번 작품 에서는 과금의 최종형태가 시즌 패스다라고 한 만큼 게임의 대부분의 형태가 글로벌진출에 초점에 맞춰 져 있는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전체적으로 게임의 완성도도 상당한 편 이고 cbt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콘텐츠 부분에 대한 보강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기존 유저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완성도를 보여주었으며 사람들이 걱정하는 마리오카트와의 대결도 사실 마리오카트는 예전부터 닌텐도 기기 독점으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pc와 콘솔에 있던 카트리 싱 게임의 잠재고객들을 끌어올 수도 있다고 보이는 만큼 이번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었지만 검은사막을 시작으로 하나 둘씩 콘솔 출시를 추세로 삼고 있는 작은 움직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게임이 언제 엑스박스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걸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지 이건 나름 큰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국내외 성공을 필두로 뭐 죽어가는 넥슨도 방향을 바꿔 좀더 생산성 있는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로 기로를 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면서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